자 이번에 진행할 게임은 마스타드 라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냥음 마을이란 단어예요 마을이란 단어인데 자 이것도 예전에 플레이했던 오스트리브나 뭐그슈크 그 뭐였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슈가미이라던가 뭐기타중인 그런 중세게임들 제가 많이 했잖아요 그런 게임들하고 좀 유사한데 먼저 양해를 부탁드릴 게 있어요 이것도 퍼포먼스 이슈 때문에 그 슈가미처럼 빠르게 끝날 수도 있어요 어...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난 봤을 때는 괜찮아 보이긴 하죠 그쵸 자 진행합시다 참고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최대한 빠르게 방어를 준비해야 될 수도 있어요 애들이 자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좀 감안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일단 공간부터 만들게요 길을 좀 만들어 봅시다 이것도 왜 안되니 자, 길을 여기다 이렇게 다 만들게요 자 이렇게 만들고 이쪽도 길을 연결합시다. 자 이렇게 삐뚤어졌구나 이 말이 에헤이 삐뚤어져 있었네요. 자, 그럼 이렇게 지으면 되겠죠? 자 일단 이렇게 짓고 좀만 더 길을 뺄게요. 일단 이쪽에 산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연결을 하는게 맞는것 같아요. 자 이런식으로 지을게요. 됐어. 이렇게 하고 우선은 그 집을 먼저 만들게요 사람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집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어... 포레스트를 만들게요 자 여기다 3인짜리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이쪽에다 포레스트 하나 만들고 이 아이를 이런 식으로 지을까요? 이거 좀 고민해봅시다 스타. 자 길을 만들고 참고 이 게임이 나무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무를 좀 빠르게 어떻게 캘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놓고 리소스 포에스터 자 이렇게 하나 지을게요 일단 그러고 난 후에 이쪽에 길을 하나 만듭시다 길을 하나 만들고 이쪽 라인에다가 그 생산에 관련된 건물, 그러니까 농사하는데 필요한 건물들 좀 지을게요. 라인을 이렇게 빼겠습니다. 라인을 이렇게 빼고, 야 빠르게 만드는 건안 좋아. 초반에 일꾼도 갈게 없으니까 이러죠. 이것도 빨리 만들어 주시고 됐어. 그 다음에 하트를 하나 만듭시다. 카트 나중에 쓸만할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 자 바로 지정합시다. 두명 그래서 나무를 캘수 있게 하고 이 반대쪽에 있죠? 이 반대쪽에 광산을 만들어야 돼요. 일단 광산을 만들어 봅시다. 자, 이렇게 회전시키면 연결되죠. 호잇 그리고 초반에는 돌이 필요하니까 돌만 캐도록 이렇게 지시를 내릴게요. 자, 한 명만 이렇게 배치시킵시다. 이렇게 하고 나무를 좀 빠르게 캐야 될것 같아요. 자, 포레스트 하나만 더 지을게요. 나무가 부족하겠지만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헤이. 자, 이렇게 을게요 됐어. 밑도 배드하니까좀안 이쁘긴 하지만 뭐 어쩔 수 없죠. 자 이런 식으로 자원을 한 번에 옮길 수 있어. 이거는 나중에 좀 많이 만들면 좋아요. 여섯 개? 좀더 필요하죠. 나무 좀 캡시다. 그리고 초반에 게더를 하나 만들게요. 이게 그 도움이 될 거예요. 나중에 약초라든가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런 거좀 감안해서 어좀 미리 캐야 될것 같아. 요 위치를 어디다 하는 게 좋을까? 뒤에다 할까? 아 일단은 길을 쭉뺀 다음에 그 뒤에다 붙이게요자 이렇게 하고 그냥 여기다 집시다. 여기다 지을게요 깨더러 하나만 지을게요 저 나무가 급할 땐저두 개를 빠르게 운용을 하고 이렇게 운용을 하는 거예요. 자 빨리빨리 캐오시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보세요. 한 번에 빠르게 나누죠. 이런 게 마음에 들어요. 자, 이게 끝나면 이쪽에다가 그 농사를 좀 지을 겁니다. 일단 농지를 이렇게 지정을 해서 쭉 땡기고 여기다가 밀을 만들 건데 사람들 좀 고용합시다 됐어 자, 일꾼 없니? 어 일꾼 없죠? 그럼 한 명만 뺄게요 자 봄이라서 아직까지 보리, 아니 밀을 좀 채취할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기다릴게요 자 이거 빨리 만들어 누구든 그래 그래 자 누구든 만들어 주시고 좋아요 조금 있다가 여기 나무들이 모이면 또 이쪽에다가 집을 하나 만들게요 아우징 있죠 비싸긴 하지만 도움이 될거예요 여기다 재어도 되겠죠 호잇 됐어 자 미리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깨더러 쪽에 사람들이 지정이 돼야 돼요. 저희 약초가 없어요. 약도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사람 고용해서 그 약을 좀 얻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좀 많이 힘내봅시다. 내일이 오면 행복해질 거야. 배고픈 사람들도 있고 뭐 난리가 났죠. 좀만 버텨야 돼요 아픈 사람도 생겼고 큰일 났죠 아침에 오면 여기 삶 지정해 가지고 바로 운영을 합시다 이렇게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음 일단은 먹을 게 부족하구만 뭐 얘가 알아서 좀 챙겨 올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제 나무가 좀 많이 모였죠. 그다음에 그 어디 갔지? 런버밀을 지어야 된다. 이 런버밀이 뭐냐면 판자를 만드는 건물이에요. 자, 이게 있어야지만 항위 건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좀 빨리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자, 여기다 지을게요. 자 먹는게 늘어나고 있죠? 음..이걸로 버티면 될거예요얘 이거 만든네 어디갔지?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을 한명 뺄게요 야 이거 먼저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자원들이 남아 돌자니 그래 바로 가서 만들어주고 사람들 데려오고 오케이 바로 짓죠 그래 빨리빨리 빨리. 그래서 두명을 빨리 얻읍시다 두명을 얻은 다음에 여기 그럼버미 쪽에 목재 만든 사람을 지정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쪽 라인하고 이쪽에 풍차하고 그 다음에 베이커리를 만들거예요 그러면 먹는건 일단 해결 그렇게 보시면 돼요 좀만 버티면 돼요 아 확실히 초반에 나무를 빠르게 모으니까 빠른 발전이 가능하죠 자 이게 좀 있으면 사람 올거예요자 이렇게 놓고 이거 완성될 때까지 기다립시다 빌도 없어? 있을텐데 자 그리고 아픈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약국을 좀 만들어야 돼요 프로덕션 쪽에 힐러스허시 있죠 이 아이를 좀 만들게요 여기 사이에 지을 수 없니? 그 유감인데 여기는 지을 수 있니? 이것도 유감인데 일단 여기다 지을게요 자 이렇게 지읍시다 근데 지금 아픈 사람이 있기 때문에 죽기 전에 빨리 어. 그래 자 지금 가족들이 왔죠 일꾼이 늘어났어요 그럼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좀만 버티면 돼 됐고 네, 그 다음번에 풍차를 바로 만들게요 이 아이는 큽니다 크기 때문에 자, 일단 여기다 지워야 되나 어이거또 그래픽 버그 생겼죠 나 아, 이런 게 너무 싫어 특히 얘가 그래요 얘가 얘가 그런 편이기 때문에 아, 야, 아이 그러지 말자 그러지 말자 자 일단 이쪽에다 지을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판자 바로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베이커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도 완성된 대로 사람 바로 지정을 하고요. 오잇. 그리고 베이커리 하나 만듭시다. 프로덕션 아니야. 지금 나무가 좀 모자르니까 아니 지금 사람이 모자르니까 집 하나 더 만들게요. 집 하나 더 만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돌이 남아 돌죠. 여기 잠깐 사람 뺄게요. 그래서 이런 것들 완성되면 집 하나 더짓고그 다음에 베이커리 만들게요. 됐어. 툴은 나중에 커버 가능하니까 좀 버텨볼게요. 우리 나무가 너무 많이 필요해. 자 베이커리는 돌이 몇개 필요하지? 미리 체크합시다. 6개 필요하죠. 지금 9개 남아있죠. 그럼 됐어. 바로 만들 수 있을 거야. 그럼 사람 한명더 데려오고 어 행복하게 어, 유지가 가능하겠죠. 지금 아픈 사람 얼마 안 남았죠. 약을 만들고 있어서 그래요. 됐고 약 먹어. 약 먹으면 나아질 거야. 벌써 7월이네요. 아 이제 먹을 거 준비해야 되는데 큰일났네. 밀농사를좀더 빡세게 지어야 될것 같아요. 배고픈 사람도 많죠? 자 이러면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이런 거 잡읍시다. 잡아야 돼. 나무가 빨리 전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파우더 만들고 밀가루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베이커리 만들면 돼요 이 밀가루 하나당 빵을 3개 정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야 어디가니 자 빨리빨리 가져오시고 자원이 얼마 안 남았어 좀만 힘내면 돼 아니면 자 농장 하나만 만듭시다. 현재에서 방법이 없어. 패스쳐 있죠? 이거를 이쪽 에 라인에다 만들게요.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만들게요. 그리고 게이트는 이쪽에다 지을게요. 그 다음에 3 고용하고 3이 없구나. 지금 약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쪽에다 고용하고 그 치킨 있죠? 자 캡처해. 그래서 여기서 치킨을 생산하도록 할게요. 알도 만드니까 뭐 먹는 데 도움이 되겠죠? 예, 꼬셔와 빨리. 도망가자니. 자 빨리 꼬셔와. 자 그래, 꼬셔와 꼬셔와. 우리 먹을 거 부족하니까 빨리 가야 돼. 오이 오이 그래 그래 자 움직이기 시작했죠. 제발로 들어갑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또꽂칠만한게 뭐가 있지? 어, 미리 좀 목장을 만들어 놓을게요. 패스 아 이거 말고 패스처. 자 이런 식으로. 지어놓고, 입구는 이쪽에다 딸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 음, 이번에는, 카우를 합시다. 카우를 하고, 카우를 봤어요. 여기서 한명뺀 다음에, 이쪽에다 지정을 하고, 소를 봤기 때문에 소를 찾아 봅시다. 너 말고, 어디 갔어? 자, 잠깐 소를 찾아 볼게요. 아니 말고 양 아니야 양 안돼 양은 옷 만드는데 쓰는 아이기 때문에 안되고요 이상하다 소를 봤는데 자 이쪽 찾아볼게요 이거 아니고 여기 있다 캡처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돼요. 누군가 달려와서 얘를 데려갈 거예요. 오케이. 달려왔죠? 겨울 때는 얘들 잡아먹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자 따라가. 빨리 빨리. 그래 됐어. 이러면 됐죠? 아픈 람이 생겼기 때문에 또 삶을 고용해야 돼요 자 이거 잠깐 빼고 이쪽에 삶을 고용합시다 죽으면 안 되니까 야 이거 집 언제 만들어 주는데 이거 우리 일꾼 없니? 그런 거 같죠? 그러면 포에스터를 사람들을 좀 뺄게요 그래서 바로 이거 만들고 이거 만들고 해서 사람들 더 늘립시다 달걀 만들어 줬습니다. 오케이, 좋네요. 자, 이거 만들기 시작했죠. 그면 러그 다음에는 베이커리를 만들어야 돼요. 여기 있죠? 판자가좀 필요하긴 한데, 뭐 그것쯤이야. 금방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스탑. 이를 좀 연결하고 또 막혔죠. 이게 너무 싫다니까. 자, 일단 이렇게 라도 찍을게요. 이렇게라도 찍고, 여기 뒤에다가 메이커리 하나 만들게요. 이쪽 라인에다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만들게요 됐어 그리고 나서 제대소에서 열심히 만들고 있죠 금방 배달이 될거예요 그래 이거 만들어졌으면 이제 이거 만들러 가야지 얘들아 자 우유를 만들어 줬습니다 이게 먹는 거에 해당이 되는지 좀 체크를 해 볼게요 우유 먹어서 없는 거 같죠? 뭐 이러면 어쩔 수 없고 지금 생미를 먹고 있는데 이러면 안 돼요 좀 기다리면 돼요 베리 나왔죠? 좀 기다리고 치킨이 늘어날 때까지 좀 기다려야겠다 자, 바로 만들어 주는 겁니까? 아니야..아직 좀만 더 나무가 전달이 돼야 돼두개 남았죠? 자, 상인이 도착했으니까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먹을게 좀 부족한데 이건 좀 고민을 해야 된다 일단 이걸 팔게요 이건 나중에 얻을 수 있으니까 돈을 많이 벌고 그 다음 빵을 좀 구해봅시다 다섯 개 구입하고 그 다음에 밀도 근데 지금 먹을게 하나도 없어요. 헤헤취 취소 됐나 다시 시 됐고 급하니까 이렇게 합시다 이정도로 할게요 호잇 됐어 끝아 그리고 사람들을 고용할게요 이쪽에 땅을 만들기 시작하면 괜찮아질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한명더 오면 아 이쪽에 있는 집이 국거에지니까총 13명 내지 14명이 되겠죠 그 다시 이쪽에 배치시켜 가지고 뭐그흠아 나무가 좀 모자란데 그렇다고 여기 있는 사람들 뺄 수도 없고 아, 이건 기다릴게요 어? 만드니? 두개 남았구나 좋네 아 이러면 나야 좋지 그리고 여기까지 가가지고 이거 빨리 만들어 주고 그다음 사람들 오면 바로 밀을 좀 대량으로 그, 수확을 시킬게요 그래야 되는 게 맞아 지금 이제 겨울이 다가오기 때문에 먹을 거좀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얘네들 좀 늘리고 그러면서 이제 방어 준비를 해야돼요 오이 좋고 야왜 잘할 생각을 안하니 얘들 자 이것도 건설된 것 같아요 어어잠깐 잠깐만 아니야 어 다행입니다 한 명도 안 죽었죠 야 너네 뭐안 떨구니? 안 떨구네요 슬프네요 야, 저런 애들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 배럭하고 그 파워를 좀 만들어야 된다 그래 빨리 만들자 이게 있으면 먹는 문제는 여름 내게는 해결돼요 겨울이 문제지 그러면 자, 자 누구를 데려올지 좀 고민해 봅시다 한 마리 가지고는 확그 애들이 늘어나질 않는 것 같아요 그쵸 소를 찾아야 돼소여기있다자 이거 캡처하고 닭도 찾을게요 닭은 작아서 안 보일 것 같긴 한데, 아. 닭은 안 보여. 아, 이거 너무 작잖아. 이거니? 아니고. 닭, 닭, 닭. 아, 괜히 닭 키운 것 같다. 그쵸? 괜히 닭 키운 것 같죠? 닭이 안보여 말고 자 닭이 어디있습니까 닭닭닭 닭. 어, 너도 데려올게 자, 이렇게 캡처 누르고 만약에 닭을 더 발견하면 대체 안에 좀 찾을게요 방법이야 있어 여기 돼지들 많죠 이거를 돼지로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픽을 바꾸고 이런 애들 데려오면 돼요 캡처 이거 양이고 또 데려오고 돼지가 있었는데 여기있죠자 이런거 차례대로 데려오면 돼요 끝 닭이 안보이니까 이렇게라도 해야지 자 그리고 사람들 늘어났죠 Okay. 여기 3 없다 조만간 또방문할거예요 그리고 이거 3 빼고 다른일을 시켜야겠죠 자 빵만 듭시다 지금 배고프니까 이제 옷이 없다고 합니다 어, 그러면 농장을 만들어야 돼요 자 자, 이런 식으로 만들고, 여기다 입구 만들고, 그 다음에 길을 연결하고.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거? 자, 여기다 3 지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10으로 할게요. 10들 많죠? 캡처하고, 아, 이런 거 캡처하면 돼요. 됐어 자, 그리고 돌이 모자르니까돌좀 캐게요. 자, 화면 고용하고 남는 애들 있나? 남는 애들이 없네요. 유감이네. 자 이렇게 하고 일단 미를 좀 최대한 캐야 되니까 이쪽에 사람들 좀 배치시킵시다. 그리고 지금 판자가 필요하지 않으니까 판자를 좀 뺄까요? 몇개 있니? 세개 있니? 잠깐 뺍시다 이거 만든 다음에 좀 미리 더 중요해요 전그 겨울이 오기 전에 마무리를 지어야 돼요 이쪽에서는 이렇게 어, 우리 만들고 잠깐만 우리 양복점이 얼마짜리 였죠? 그래 이거 필요 없어 빼그 다음에 나무 벌목 시키고 됐어. 가족이 점점 늘어나는구만. 어, 그러면, 잠깐만, 이거 먼저 하자. 미리 중요하니까 이거 먼저 하자. 이렇게 하고. 또뺄데 있나? 음. 뺄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여기는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고 또 중요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자라죠 집을 하나만 더 만납시다 안되겠어 자 여기다 하나 더 지을게요 이렇게 저 완성되고 난 후에 그. 양복점을 하나 만들게요. 그러면 행복해질 거야, 애들이. 크기 얼마나 하지? 작은 편이죠. 그러면, 여기다 길을 만들게요. 자, 이렇게 하고, 이쪽다 양복점을 하나 만들죠. 됐어. 오케이. 다섯 마리 되면 한 마리씩 이렇게 잡아먹을게요. 다쳤다. 한 마리 잡읍시다. 헌트. 끝. 생각보다 몸집이 많이 늘어났죠. 이제 옷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도구 만들게요. 그리고 나서 길을 좀 만듭시다. 자 이런식으로 길을 만들고 여기도 길을 만들고 연결되니? 오케이 나중에 이쪽에다가 아미 쪽 있죠? 아 매력을 만들때는 그게 또 들어가네요 자 목재 하나 만듭시다 헉! 여유가 없지? 이런 그집 하나 더 만들어야겠네요 그쵸 자, 그리고 이런 애들은 시간 될 때마다 음, 잡아 먹을게요. 이렇게. 그리고 지금 자원 나는데좀 빡세면 그술에 하나만 더 만들게요. 이렇게 해도 될 거예요. 아, 가을인데 걱정이 되네요. 지금 여율력 없니? 어 그러면 잠깐 이거 뺄게요 이거 빼서 건설 먼저 합시다 자 건설하러 가죠 자 아이들이 3명이나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 업그레이드는 뭐지? 우드하우스? 어 아니야 지금 없어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자원들이 무슨 똑같이 들어가 기다릴게요. 자, 삶 방문할 때까지 기다립시다. 그래또 아픈 삶 있으니까 여기다가 또 약을 만들도록 지시 내리고, 그럼 또 사람들이 없죠.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맞죠? 자, 바로 일시킵시다. 이거 바로 만들어줄 거예요. 일단, 나무 좀 빡세게 캐고. 또 다섯 마리가 됐구나. 한 마리를 잡아먹고. 지금, 약물이 없나? 그냥 없네요. 아이고겟더로 하나 고용해야겠다. 자 이거 바꾸고 나중에 약초를 구입하던가 그렇게 해야 될것 같고 정 안되면 허브를 좀 키우던가 그렇게 할게요. 이거 있죠? 허벌리스트이 아이를 좀 만들어야 돼요. 일단 순번이 있으니까 좀 기다려보고 자, 빨리빨리 만들어주시고. 지금 또 돌이 남아도니까 여기 사람 뺄게요. 빼야돼. 빼고 나무 쪽에 투입하고. 네, 번갈아가면서 계속 진행을 합시다. 그리고 이쪽에 훨씬 많이 모였으니까 여기 사람 잠깐 뺄게요. 지금 나무가 부족하니까 이렇게라도 해야돼. 좀만 힘내봅시다. 양복점 만들면 해피니스가 좀 올라갈 거예요. 큰일 났다. 지금 주변에 약초가 없네. 약초 좀 만들 때까지 기다릴게요. 야 너네들 왜애안 나와? 이기 자리 있는데 아 이쪽은 업그레이드 시켜도 되겠다. 자 여기만 어떻게 하면 될 거예요? 설마 지금 사람들 없어서 안되는 건 아니겠지? 자 바로 건설부 좀 고용을 합시다. 헉! 야 이거 데려와 캡처. 그리고 이런 애들 좀 잡아먹고 얘도 잡아먹고 됐어. 자 바로 건설합시다 됐어요 옷이 있으면 겨울에 좀 어떻게든 버틸 거예요 그리고 이 허브를 만들면 또 이거 어, 질병으로부터 해소가 될 거죠 좋네요 좀만 힘내봅시다. 오직 얼마 남았어. 또 적들이 오고 있긴 한데 아 지금 현지어서 방법이 없네요. 일단 두 명이 오고 있으니까 우리도 몇 명은 죽을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죠. 아직 우리가 뭐 배럭이라던가 그 타워를 안 지었기 때문에 일단 초반에 좀 죽긴 할 거예요. 뭐 애들 키워야겠죠. 아니면 새로운 그사람들을 받거나 아침에 왔는가? 그럼 빨리 만들어 주지 않겠는가? 자 여기서 구입할 수 있는 거 한번 볼게요 <웃음> 약이 너무 비싸다 그쵸 이런 것도 비싸고 이거 바로 만들 수가 없잖아 팔수 있는 게 없어요. 내비둘게요. 아니야 잠깐 스다 자, 그러지 말자. 이거 팔고 검을 좀 얻을게요. 됐죠? 됐어. 아, 어, 저리 보자. 검 가지고 싸우면 좋을 텐데, 아마 병사들이 아니라서 어떻게 안될것 같아요. 어? 그리고 양복 쪽에 한명 고용해 놓고, 어, 다행히 안 죽었어요. 어, 행복합니다. 18명 됐죠. 17명? 잠깐만, 헉, 얘가 죽였구나. 에라이 뭐, 어쩔 수 없죠. 할 때까지 기다립시다 여기서 옷을 만들어주면 애들이 좀 행복해질거고 지금 아픈 아이들이 많은데 이거 빨리 만들어줘야 돼요 클릭이 안되니 이거 야 이거 왜 클릭이 안돼 아 베이커리 쪽에 산 빠졌죠 바로 이쪽에 배치를 할게요 한 명이 못하니까 바로 문제가 발생하죠 야 아픈 사람 점점 많아지는데 이거 큰일난데 허브가 진짜 없어 이거 만들어지대까지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일단 이게 자원이 없을 거예요 야 이거 왜안 눌러줘 큰일났네 이거 자 그래서 옷을 지금 애들이 계속 챙기고 있니? 어 챙기고 있네요 이거 좀 여유 생기면 바로 사람 뺄게요 자 이거 잠깐 빼자 자 바로 건설하기 시작했죠 오케이 자 여기는 지금 남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니? 아한 명이 죽었어요 자, 고기라도 빨리 없애야지. 됐어. 여기서 허브를 만들어야 돼요. 됐고 한 명은 나무 캐고 하, 큰일 났네. 진짜 큰일났네 자 빨리 약물 만들게요 밥이 없어 애들 죽기 전에 빨리 해야 돼 자, 그리고 지금 일꾼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또 집을 만들어야 돼요 여기다 지을게요 됐어 빨리빨리 만들어 줘라 시간이 없다 추워가지고 지금 빠르게 생산이 안될 것 같아요 벌써 아픈 사람이 8명이야 그리고 지금 옷은 왜 이렇게 많이 가져가 사람들이 큰일났네요 일단 여기 털실 그 11개 정도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고 고기또 잡아야겠죠 어, 이거 돼지 너무 많다. 빨리 도축을 시킬게요. 됐어 어? 허브 캐는 것 같아. 오케이. 바로 약 만들자. 죽기 전에. 자, 이제 여유, 여유 그 옷이 생겼죠. 좀만 기다리면 돼요. 자, 이렇게 놓고. 제 일꾼이 없나? 일꾼이 없죠? 그러면 이쪽을 먼저 뺄게요 쪽 빼서 여기 먼저 작업을 시킵시다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그래 빨리 빨리 작업하자 다섯 개가 필요합니다 그 나무를 좀더배워야겠죠 여기도 미리 돼지들 이렇게 도축하고. 됐어. 자, 아픈 사람들 점점 줄어들고 있죠? 좀 버티면 될것 같아요. 자, 회복이 될 거예요. 자, 인구수가 많이 모자라죠? 빨리 아카데미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 아카데미 아카데미 어디 갔니 배럭 배럭 만들어야 되죠 우리 일단 이쪽에다 지을게요 호잇 됐어 아마 지금 널빤지는 많아가지고 별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저 옷이 잠깐만 저 모자르면 만듭시다 저 돌이 모자르니까 이쪽에다 배치 다시 시키고 이거 빨리 만들어야 돼 우리한테 검이 있기 때문에 검사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 남아도니까 그만 고용하고 나무를 캡시다. 나무 자 이렇게 하면 되겠지. 사람들이 워낙 없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해야 돼요. 자, 양 만들고 있죠. 좋고, 자, 아픈 사람 주어 들고 있죠. 아, 이제 10월 달인데, 자, 먹는 거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자, 도축, 도축, 도축, 도축. 치킨이 없어서 좀 아쉽네요 그쵸 치킨이 있어야 되는데 자 돌을 좀 빨리 캐줬으면 좋겠어 자 그럼 이렇게 합시다 자 여기 두명은 빼고 자 이쪽에 배치해서 좀더 생산속도를 올립시다 여기도. 다 뺐구나. 오케이. 아, 잠깐만. 지금 나무가 차있잖아. 잠깐 사람 뺄게요. 바로 건설시킵시다. 바로 이동하죠? 이거 도축하자. 얘, 예, 이런 애들도 도축할게요, 이거. 됐어. 나 이번 연도에는 한 20명까지만 확장을 합시다. 이렇게 인구 키운 다음에. 빨리 만들어봐. 사람 필요해, 우리. 자, 만들기 시작하고 있고. 오케 좋아요. 자, 아픈 사람 거의 안 남았죠? 재료 한번 봅시다. 우리 지금 몇개 모았지? 약초가 약초가 16개나 있어요. 이러면 됐어. 이거 3 뺍시다 됐어.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이따 사람들 오겠죠. 오니 와야 돼. 아, 또 적들이 온답니다. 큰일 났네. 이번에잘 막을 수 있을려나 모르겠네요 빨리 병사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돌이 좀 모자르죠 돌을 좀 기다려야 돼요 좀만 힘내봅시다 돌만 어떻게 되면 되는데 아니야 너 혼자 싸면 안돼 그래 됐어요 한명 죽었죠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새로운 애 아이들이 도착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고 좀 체크를 해봅시다 어디가 비었는지 일단 세명 여기에 사람 없죠 이렇게 해야 되고 이쪽은 상관없고 여기도 상관없고 됐어요 자, 약은 4개 정도만 있으면 될것 같으니까 일단 3 빼고요 빼고 자 이거 도축시키고 여기도 좀 도축시키고 양도 좀 도축시키고 됐어요 자 고지가 얼마 남았어요 하나만 더 가져오면 돼요 이것만 있으면 우리 이제 방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타워 하나 지으면 완벽하죠 여기다 지을 거예요. 길을 연결합시다. 오이, 좋아요. 여유력 몇 명이니? 헉, 애들이 이렇게 많아? 자, 그러면 여기 관리하는 사람 관리합시다. 이제 겨울이 다가오니까 슬슬 먹을 거 챙겨야 돼요. 이렇게 하고 여기도 잡고 잡고 됐어 돌이 좀 모였으니까 여기도 사람 다시 빼야 돼요. 자한 명만 유지하고 예, 지금부터는 또 나무들이 많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배치를 합시다. 그리고 이제 겨울이니까 장작을 준비해야 돼. 장작. 파이어우드 있죠. 이 아이를 이쪽에다 만들게요. 자 이런 식으로 만들면 돼요. 자, 소리죠. 어, 잠깐만. 안 되니? 어 그러면 아처를 만들어야겠네요. 그렇 아처 하나만 만듭시다 아 이거 좀 불안한데 먹을게 좀 많이 부족해요 좀 신경을 쓰긴 했는데 쉽지가 않네 집을 하나 더 만들까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야 굳이 그럴 필요 없어 지금 이정도도 충분해요 충분해 내 그러니까 돌려가면서 이렇게 작업하면 되니까 자 이거 일단 이거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여기 산 뺍시다 됐어 여유 인력이 있는지 봅시다. 여기 두명 있죠? 금방 만들겠네. 여기 아처 올라가면 되죠? 됐어. 어디가? 바로 만들기 시작했죠? 화보 하나 만들고. 나중에 여유 있을 때. 아, 이거 설치하면 되겠네요. 그쵸? 좋고. 그 다음에 이거 만들어 줘야 돼. 우리 이제 겨울이 오면 그 아이들이 필요한다. 뭐야? 너, 너 어디 가요? 일단 잡아요. 음, 사람이 좀더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아직도 안 잡았어? 빨리 잡아야 돼 우리 됐어 아, 저. 끝 헉, 닭이다 닭닭 닭, 닭, 닭이죠 닭 이거 캡쳐야 돼 캡쳐 아이거 패스처가 없네 자 목장이 없으니까 바로 어, 하나 만들어 줄게요 자 이렇게 만들고 바깥은 여기다 지정하고 여기다 치킨 자한명 고용하고 데려와 데려와 캡쳐 번식을 해야 되는데 얘들이 안 보여 닭들도 좀 늘어나야 되는데 애들이 안 보여 분명히 리젠이 되는 거라 생각이 들긴 해요. 자, 이렇게 놓고 안 보이죠? 안 보이는구만. 어쩔 수 없네. 자, 여기서 장작을 이제 준비합시다. 아니야, 지금 지금 할 필요 없어. 내비 두고. 자, 어, 지금 급한 게 뭐가 있더라? 그래 집집 집. 마지막으로 집 하나만 더 지을게요 여기다 다 지을게요 여기다 여기다 짓고 3대 마지막으로 좀만 더 늘릴게요 이 돼지 잡고 자 그리고 캡처할 거 아니 잡을 거 잡읍시다 아 닭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멧돼지는 그 헌팅 오두막을 하나 만들 거예요. 자. 여유있을 때 하나 만들어야지. 헌터 솥. 자, 이 아이 하나 만들고, 여기다 배치하고, 됐어. 겨울이 오기 전까지 최대한 수확을 합시다. 그렇게 해야 돼. 자, 너는 뭘 원하시오? 음... 아마 비싼데 전선 하나 만들어 아니야, 그냥 우리 아처를 만들게요 아처를 만듭시다 아저 하나 더 만들게요 이렇게 하고 하와 하나 더 만들게요 아니 지금 나무가 없으니까 대기해야 돼 아, 나무 쪽 사람들 더 고용하고 이제 나무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아 이게 닭이 좀 번식이 안 돼서 좀 아쉽긴 한데 잠깐만 이거 너무 어둡다 캠프파이어 하나만 만들게요 캠프파이어 있으면 애들이 좀 자주 모여요 여기다 지을까? 아, 자원이 없구나 자 보자 생각보다 그래픽이 좋죠 근데 아직까지 슈가미처럼 끊기지는 않아요 아, 지금 잘 버티고 있어요 물론 인원수가 21명 밖에 안돼서 그런거긴 한데 별로 없이 잘 버티고 있죠 뭐 이정도면 됐어요 이러면 몇편 잠깐만 애니미가 오고 있다고 하네요 아이차 두명어 잠깐만 그러면 아미를 좀더 늘려볼까? 멀다 멀어 여기서 닭있나 확인해 보고 아니야 그거다 공격 당할지도 몰라 아철 좀더 늘려보겠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없어 그래 이거 빨리 만들어주라 시간이 없어 한명 빼고 이거 마무리 지어줘 시간이 없어 자 완성이 됐죠? 그 다음에 얘는 여기다가 이렇게 고용을 할게요 아이고 어디서 죽은겨 아니 왜 여기서 죽은겨 에이 뭐 어쩔 수 없죠 자 그래도 애들 다 잡았어요. 자척한명 죽은 거죠. 뭐이면 됐어. 그 나중에 여유 있을 때 이쪽에다가 허 하나만 더 줄게요. 방황하지 않게. 자 이렇게 탑을 하나 더 짓겠습니다. 오이 됐어. 자 지금 옷이 없다고 그러죠 그럼 옷도 만들 준비 합시다 사람들이 좀 많이 없긴 한데 그래 바로 고용을 해야죠 자 이렇게 옷 만들어 주시고 나무도 모자라니까 나무 좀 어, 만들어 놓을게요 여기 다 찾으면 자 이런 아이들 저 빠르게 도축을 시켜야 돼요 어차피 뭐그이 자리에 키울 수 있는 건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죽이긴 해야 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많죠 됐어 정리합시다자 지금 12월달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안 자랄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거좀 심어 봅시다 양파 가능?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한번 테스트 해봐야겠죠 이렇게 하고 아니면 여기 있는 사람들을 빼도 돼요 빼서 다른일 시킵시다 저 유익한 일이 뭐가 있지? 당연히 이거죠 그리고 넘버밀 만들고 파이어우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쪽에 사람 투입하고 볼이 부족하니까 됐어 자 어때요? 일단 대략 감이 잡히시죠 이 상태로 계속 유지를 하면서 업그레이드 시키면 될 거에요. 업그레이드는 뭐, 좀 자원들이 많이 들어가긴 한데. 뭐, 이런 거 계속 해고그 다음에 계절 바뀔 때마다. 빵은 이제, 이제 휴지기 기간이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일단 기다리고. 이제 봄이 되면 다시 밀, 그, 밀이라고 해야 되죠? 밀을 심어서, 어 빵을 좀 최대한 많이 만들고, 그렇 식으로, 운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디 한번 보자 재고 밀 많죠? 아 이러면 됐어요 아, 겨울에 버틸 수 있을 거예요 밀가루 45개나 있기 때문에 어, 버틸 수 있을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지 그러다가 모자른다 그러면 백커리 하나만 더 치우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나 더 집시다 자이 게임을 더 진행을 할까요 말까요 이건 좀 고민이긴 한데 뭐더 보시고 싶으시면 뭐 의견을 남겨주시면 계속 이어서 진행을 할게요 참고 이 게임이 어, 세이브 파일을 로딩하는데 좀 에러가 있는 케이스가 있어가지고 아마 제가 이 말을 하더라도 계속 이어서 못할 수도 있어요 그건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일단 여기까지만 진행을 할게요